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다들 재밌게 즐기고 계시나요? 이 데스티니에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데스티니의 정수 데스티니를 하는 이유라고도 할수 있는 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려운 공략법 때문에 공략 없이 레이드를 진행하는 건 매우 힘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더 나은 데스티니를 위해서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적는 데스티니 레이드 공략 행성 포식자 리바이어던 편입니다 먼저 행성포식자 리바이어던 레이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전투력 300이 넘는 6명과 마이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설명을 듣다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진짜 꼭 챙겨오세요. 마트 가서 5천원짜리라도 주고 사서요. 자 이제 파티 6명과 마이크를 구비하셨다면 자신감있게 넷소스를 클릭하여 행성포식자 리바이어던을 클릭해주도록 합시다. 자 데스티니의 레이드는 일반 rpg 게임들의 레이드처럼 단순하게 폭발적인 딜링으로 보스를 녹이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퍼즐 게임의 퍼즐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게 마련되어 있는 퍼즐들을 풀면서 보스를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레이드에서는 1인당 한개씩 팀원을 살릴 수 있는 코인을 지급해주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생존에 위협이 된다면 파워를 써서라도 살아남으세요 아니라면 그냥 팀원들끼리 자살해서 다시 시작하셔도 되고요 여튼 처음 시작하고 나선 그냥 걸어가는 구간이니까 쭉 따라오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쭉 걷다 보면은 행상 포식자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는 발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발판의 규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발판 위에서는 절대로 한 사람만 있어야 하며 발판을 밟으면 다음 발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순서를 정하고 한 사람씩 한 발판에 차근차근 이동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쉬운 스테이지입니다 중간에 괴롭히는 몇몇 몬스터들도 있고요 만약 발판의 시간이 거의 다 됐거나 두 명이 동시에 밟았다면 빨간불이 들어와 발판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당황하게 되는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번째론 맨 마지막 사람은 원래 빨간불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앞사람이 다음 발판으로 넘어갈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두번째론 이게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의 발판이 다음 중간 지점에 거의 다 닿았을 땐 모든 사람의 발판에 빨간불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이브 지점을 통해서 빠르게 달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세번째론 만약 세이브 지점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세명 이상이 세이브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 전에 쓰던 발판들이 자동으로 모두 열리게 되니 도착하지 못하신 분들은 천천히 기다리다가 오시면 됩니다 두번째 페이지부터는 발판이 조금씩 변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세명 오른쪽으로 세명 이렇게 나눠져서 가게 되며 앞에 나오는 발판을 따라 천천히 밟으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페이지부터는 네번째 사람부터 중간에 길이 갈리고 두번째와 마찬가지로 세명세명으로 3명, 나눠지게 가게 되며 먼저 출발한 팀이 만나는 발판을 먼저 밟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바로 자신의 앞사람 발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순서대로가 아닌 한 칸을 건너뛰어 중간에 생기는 발판이 생기기 때문에 꼭꼭 자신의 앞에 있는 거 말고 자신의 앞사람이 밟았던 발판을 밟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발판 구간은 클리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발판 구간을 다 통과하셨으면 잠몹을 처리하는 구간입니다 대충 여기도 세명세명으로 3명 왼쪽 오른쪽 구간으로 나눠 계속 잠몹을 잡다보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잠몹을 클리어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피스톤들이 쿵쿵 왔다갔다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피스톤들이 들어가게 되면 전기가 뿜어져 나와 즉사하게 되며 중간중간에 있는 이 노란색 네모난 곳에 들어가면 즉사를 피할 수 있어 천천히 타이밍을 보면서 진행해 가면 됩니다 전기 피스톤 구간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총알의 강선처럼 생긴 이 부분은 생긴 모양처럼 여섯 명이 모이면 여러분들을 멀리 발사해줍니다 쭉 날아가다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동 버튼을 눌러 세밀한 조작을 통해 돌 파편을 피해주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물론 부딪히면 죽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링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이 링은 내려가는 동안 통과하게 되면 링이 활성화가 되는데 링을 전부 통과하시게 되면 상자가 등장하여 보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링을 다 통과 못했다 싶으시면 그냥 자살했다가 다시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레이드 최종 보스 구간에는 플레이하는 사람들마다 명칭 공략방법 등등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제가 했던 방법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크게 조나누기 두개골충전 수정파괴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딱 보스스테이지에 도달하게 되면 껍질에 둘러싸인 보스와 여러분들이 도착하신 보이드재단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솔라 오른쪽에는 아크재단이 보일겁니다 자 먼저 2인3조로 조를 나눠 각 재단으로 가봅시다 아 아크재단이 엄폐물이 적어 생존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팀에서 가장 숙련자나 전투력이 높은 사람을 보내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조가 나눠졌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할 일을 설명드리죠 여러분들이 맡으신 각 재단의 왼쪽을 바라보면 이와 같은 백스 두개골이 있습니다 이 두개골을 집어들면 보스가 시작되는데 이 백스 두개골은 먼저 집는 사람이 집고나면 금방의 이유로 랜덤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잠시 대기했다가 새롭게 생긴 두개골을 들고 재단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 반드시 반드시 이 두개골은 자신의 재단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만을 들고 와야 합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재단 걸 뺏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베스 두개골을 들고 이 불타는 곳에 넣어주면 두개골이 충전을 시작하는데 충전이 모두 끝난 두개골들로 속성수정들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제거하지 못한다면 팀원들이 전멸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속성수정이 무엇이냐 보스 페이지를 시작하시게 되면 여기 보이는 껍질 구멍에 랜덤하게 각기 속성의 수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껍질에 뜬 위치와 함께 어떤 속성들이 생겼는지 레이드원들에게 브리핑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저는 현재 아크 재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시작하고 나서 수정이 이와 같이 떴다면 아크쪽에 아크 하나, 보이드 둘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크재단에 있는 사람은 충전이 완료된 두개골을 뽑아 수정에 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이드재단에 있는 사람들은 둘다 충전된 두개골을 아크재단까지 들고와서 수정을 부셔주면 되겠죠 아 그리고 두개골을 다 사용한 뒤엔 계속해서 두개골을 재단으로 들고와 두개의 풀충전 상태를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끔 같은 속성이 3개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개걸 완충시 총 40발의 탄창을 가지게 되는데 이 수정들은 23발의 제거가 되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를 부시고 남은 하나를 좀쏴 주시다가 뒷사람에게 맡기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반복하여 껍질을 모두 벗겨내시면 1페이지가 끝나게 됩니다 1페이지의 관건은 정확하고 빠른 브리핑과 지속적으로 재단의 충전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 그리고 빠르게 수정을 파괴해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껍질을 모두 벗겨냈으니 본격적으로 보스를 딜링하여 레이드를 끝내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크게 두개골 충전 방벽 파괴 보스 딜링 전멸기 총네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두개골을 픽업하는 위치는 똑같지만 두개골을 설치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껍질을 벗기고 나면 이렇게 마른 모 모양의 방어막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각 재단을 기준으로 아래를 제외한 오른쪽 왼쪽 상단에 각 속성을 지닌 오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개골을 들고 잠시 대기를 한 뒤에 1페이지때처럼 그쪽 위치에 있는 사람이 브리핑을 해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있는 아크 재단의 오브들이 떴다면 아크쪽에 보이다나아크둘 이런식으로 브리핑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뜨지 않은 솔라 재단에 있던 친구들은 멍때리지 마시고 나머지 두 개를 들고 보이드와 아크에 3개씩 충전이 될수 있게 알아서 유동적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재단이 충전이 다 될때까지 잡몹을 잡으면서 버티면서 충전이 완료되면 현재 오브 같은 재단을 제외한 모든 재단에서 두개골을 뽑아 오브가 생성된 재단으로 와서 수에 맞게 두개골을 들고 대기를 해줍니다 나머지 두개골을 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잡몹 처리를 해주시거나 다른 재단에서 들고 온 잉여 두개골들은 필수적인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있을 보스 딜링으로 쓰거나 잡몹 처리용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두개골을 들고 와서 무얼 하느냐 각 오브들의 위치를 정하고 마우스로 파일을 끌어넣듯이 살살 드래그 앤 드롭을 한다고 생각하고 거의 동시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원에 집어넣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성공하게 되면 보스의 방어막이 벗겨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보스의 방어막이 다시 생성되기 전까지 이 빨간 머리 부분을 사정없이 때려 딜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오브를 옮기는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충전된 두개골을 들고 있다가 보스 머리에 그대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두개골 딜이 쏠쏠하거든요 이때 주의할 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론 방어막이 벗겨질 때와 방어막이 다시 생성될때 유도미사일이 6발정도 소환되는데요 즉사는 아니지만 매우 아프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보스가 계속해서 그물을 쏘게 되는데 이걸 맞게 되면 데미지는 입진 않지만 그물에 갇혀서 딜을 넣을 수 없게 되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즉사하게 되거나 계속해서 밖으로 끌려가 낙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팀원들이 그물을 파괴시켜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딜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방어막이 다시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딜페이지가 끝나고 나면은 보스가 전멸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딜페이지가 끝나면 방어막이 다시 쳐지게 되는데 잠시 후에 이 보스가 아크 재단 쪽을 바라보고 전멸기를 시전하게 됩니다 이때 방어막이 거치고 수많은 발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보스의 전멸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깨에 2개, 팔에 2개, 등에 2개 각각 6개 존재하는 이 빛나는 부위 중두 곳을 파괴하면 전멸기를 막을 수 있으며 잠시 뒤에 발판이 사라지고 방어막이 다시 채워지면서 전멸기 페이지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 발판이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빛나는 부분은 계속해서 아군을 쏘는 포를 발사하는 무기이니 시간이 남는다면 멀리서 부셔주는게 좋습니다 발판에 올라가 어떤 부위를 파괴할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이나 제가 했던 방식은 먼저 어깨와 팔을 파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전멸기 페이지 때에도 보스에게 딜이 들어가긴 하나 쥐꼬리만큼 박히니까 뻘짓하지 말고 빨리 발판에서 내려가도록 합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스 딜링 페이지 때 보스의 체력을 모두 깎지 못했다면 다시 처음에 설명했던 주개골로 돌아가 보스의 체력을 다 깎을 때까지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딜링 페이지는 총 4번까지 가능하며 네번째 전멸기는 막을 수가 없으므로 최대한 3번의 기회 안으로 보스를 처치해야 클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보스를 처치해 레이드를 클리어 하고 나면 잠시 뒤에 보상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행성포식자 리바이어던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이드 하나를 공략해봤는데요. 이와 같이 데스티니의 레이드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퍼즐을 푸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재미가 쏠쏠한데요. 그만큼 여러분도 공방에 들어가시든 친구들을 구하시든 커뮤니티에서 파티를 구하시든 꼭꼭 이 재미있는 레이드를 플레이 하셔서 데스티니의 참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드의 꿀팁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